어머 여기 봐봐 까만 거안 보여요 내 속이 사람이 있잖아요 제일 행복한 게몸안 아픈 거랑 근데 제가 최근에 좀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파 보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고 23명이 있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 아플 일이 생기고 뜻하지 않게 휘말리고 내가 이렇게 쉬면서요 최근에 이제 5일 쉬면서 집에 있는데도 분명히 내가 앞으 아파서 쉬는 걸 알면서 나한테 전화해서 싸웠다고 저기끼리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너무너무 난 이해가 안 되고 어그 <웃음> 추자 언니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전 진짜,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눈 뜨면 내 일과가 시작되고 만나고 싶을 때 누구를 만나고 내 일생에 방해 안 하고 남내 신경 안 쓰고 눈 뜨면 배곡물에 가서 발 담그고 개들이랑 산책 가고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밥해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는 어우 듣기 말해도 힐링이에요 어 그쵸 힐링이죠 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몸 완쾌하셨어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어그죠 인생은 언제나 호사다마입니다 어 좋은 말이네요 내가 뜻한대로 클러 가면 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짜가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내가 이 많은 아가씨를 데리고 이런 큰 공연을 준비를 하고 이런 큰 가게를 운영을 하는 게아 공짜는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지만 너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겠다라는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아 근데 싸운 것까지 미주얼 고주얼 내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굳이 내가 알아서 신경을 그러니까 다 싸웠어 끝났어 뭐파사들을 누가 틀냐 누가 틀었냐 뭐 네가 틀어야 되는데 왜안 틀었냐 뭐 이걸로 싸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언니가 전화를 해서 뭐라 한 거예요 추전이 아프니까 너네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보라한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이 아가씨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언니 아까 어떤 언니가 전화 왔는데 그런 걸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머, 너무 킹 받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쉬면은 진짜 생각에 있으면은 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럴 일은 아니지 않니. 와, 내가 진짜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건가? 식게도 그날 사실 방송에서 울고 들어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 멘탈도 흔들리고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어요. 숙소 내려가고 막 지랄지랄 해버렸어요.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너는 너무한 거 같다고. 내가 그냥 너네 앞에서 그 접수물에 코받고 죽을까? 왜 사람을 못살게 구냐고 자꾸 그리고 내가 올라갔는데 속이 안 편하지 나도 그러고 누워있었어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능계를 맞고 왔더니 좀 낫더라 <웃음> 그래서 저 요즘에 그래서 제가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 친구들을나 재충전이 필요해 지금 내가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은데 공연도 지금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연의 안무를 선생님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고 나는 음악 작업만 해주고 의상은... 아... 또 의상을 또 하러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휘옥을 잃어버렸어 확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어역을 잃어버렸어요 그제 정, 정지 버튼 내가 누르고 싶어 지금 일시정지 그, 제가 또, 이번에, 더 그랬던 게, 아기새가 내 아플 때 옆에 있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새, 이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경기도까지 가는 바람에, 제가 집에 며칠 있었는데,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총각김치를 넣어서 먹어면 맛있겠는 거야. 그래서 총각김치를 두 개를 넣었는데, 부글부글 끓였어. 근데 한 숟갈 담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베란다 가서 담배라드 피면서 왜 내가 온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지쳤나 보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지친 거였던 거예요 지쳐가지고 된장찌개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치? <웃음> <웃음> 어우 나몽키말이 너무 슬프다 슬퍼도 밥은 넘어가는 거 알죠? 바, 배가 어찌나 고프든지 어머 지쳤는데도 되는 거 고프더라 씨부랄?